저렇게 뒤에 캐리어의 짐을 잔뜩 챙겨가지고 해 그니까. <뭐라> <이거>, <웃음> 오늘은 스할거 <카슬링> 다음 <뭐라> 어디로 왔냐면요 오젤젤 <웃음> <웃음> 미쳤다 진짜 진아야 먹어봐 이따다 아이고 음. 설명해달라고 아, 언니 너무 뭐 많아요 그래? 네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네. 많아요. <웃음> 많아 진짜. 나? 아, 진짜야 너나 진짜 할걸? <웃음> 나중에? 그정도한 조각 더 달라고 할걸 <웃음> 아. 고똑나아 네. 똑같죠. 네. 똑나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아 그래가지고 주변에 여행 계획 짜는 거잘 네. 짜는 사람 있잖아 네. 그냥 그런 사람들 여행에 꼽살이 껴서 가는 타입이야 쏘기다 쏘기 셋. 가 네. 짜라란 <놀란란람> 와 <놀란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놀람> <놀람> 와 미쳤어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놀람> <놀람>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에는 이렇게 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뷰가 뷰가 보이고요 오케이 여기는 이렇게 다도를 할수 있는 음. 곳이 있어요. 아, 아, 문 열어줄걸, 유나씨. 반갑습니다. 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친구랑도 이렇게 호텔 와운 적이 여거든요. 진짜요? 제가 처음인가요? 맞아요. 영광이에요.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유나님이 지금 이제 In My Carrier를 했잖아요. 저도 한번 제 캐리어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세리어를넣보면은약 저는 사실, 저야말로 진짜, 좀 약간 짐을 간소하게 챙겨가는 편이어서지고 진짜. 진짜 초간소한데. 완전 놀라운데? 네. 근데 퍼지엔 음. 되게 못뭐 깍찬데. 맞아요. <웃음> 때다가 따뜻하고 왔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항상 머리가 길기 때문에 네. 이런 집게. 아 완전 뭐, 공감.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머리끈 없으면 진짜 너무 싫지 않아요? 씻고 나서가 어, 진짜 어, 불편해요. 그리고또 아, 이게, 이게 노래가 나올 줄 몰라가지고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어? 가지고 왔습니다. 뉴 센스 뭐, 트레이닝. 쉬운 어, 쉼 할까봐 노래 없으면 은다음에 혹시나 여분 수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촬영 위해서 또 다른 삼각대 역시 유튜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여분 마스크인데 아! 요새 또 여분 마스크 없으면 그거 알아요? 마스크 꼭줄 끊어지면 남 아! <웃음> <웃음> 여분 마스크 꼭 챙겨 다녀요 요새. 마스크도 여기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장품. 내일은 화장을 조금 간소하게 어? 하고 거든아 어? 진짜 너무 작네요 그러니까 좀좀 아까봐. 와나 진짜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 요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로션이랑 클렌징폼 그 다음에 여기는 거 클렌징 티슈 저는 리무버 안 챙겨 다니고 이거 리무버용 티슈거든요 와 대박 저안 바꿨어요 클렌징 제품. 꾸어 이렇게 <웃음> 같이, 같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가지고 왔고 또 제가 렌즈를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분 렌즈 아 일회용 렌즈 끼세요? 네 일회용 아 렌즈 꼭 챙겨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빗이랑 씻소리랑 탱글 머시기 맞아요 맞죠? 탱글 티죠 이렇게 이거 꼭 있어야 돼아마우스 아, 같아 요요거 어. <웃음> 저는 어디 나갈 때 이런 거울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아 식으로 거울 가지고 다니구 네. 화장하기가 이게 거울이 조그만잖아요 사실 쿠션은 그래가지고 네. 저는 화장을 너무 할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음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거는 저는 이제 약간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서 쓰면 될것같아 그런 느낌 반대쪽은 과연? 반대쪽은 반대쪽? 반대쪽도 근데 사실 저처럼 저희... 요망걸스가 들어있나요? 요걸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저는 여기가 약간 네. 널찍하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속옷을 챙겨왔어요. 아 여기랑 이제 핸드폰 충전기. 음 충전기 필수잖아요 근데. 어 저, 저 충전기 세 개나 들고 왔어 <웃음> 그니까 아까 충전기가 진짜 많았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옷을 가져왔습니다. 호캉스 룩이라길래 저고 네. <웃음> 이런 느낌. 오, 이쁘다. 지금 약간, 어, 뭐랄까. 유아님은 다도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다도 옷입니다. 씨, 아, 다도는 <웃음> 생각 못 했네, 진짜. 다도랑 가디건, 이렇게 입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잠옷이었어요. 사실 저는 좀 편하게 네. 입고 자는 게 좋아가지고. 잠옷, 짧은 바지랑 그리고 크롭티 셔츠, 이렇게 챙겨왔어요. 아, 음. 크롭티를 입고 잠옷이는군요? 그러니까. 이 저, 저 게이밍 슈트예요. <웃음> 게이밍 슈트? 뭐다늘어난 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 사실 내일은 조금 간소하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내일은. 맞죠 맞죠 항상 여행 다음 날은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오 아유. 이거 모자 쓸 거예요 이거 어 귀여워 소라게 모자 할머니 모자 이렇게 <웃음> 아귀여워잘했이나다 <웃음> <나갈 겁니다>, <웃음> 그래서 저는 요정도로 짐을 싸봤어요 오, 진짜 필요한 것만 그렇죠? 딱딱하면 저는 진짜 꽉꽉 채워서 가왔거든요 저는 약간 가방이 무거운 게 싫어가지고 완전 음좀 약간 가볍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 제 캐리어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오! 여모짜스 유나님이 요렇게 잠옷을 준비해서 이게 잠옷인가요 근데? 아, 란저리섹스걸 어, 아 근데 진짜 이쁠 거 같아요 이거. 지원할 거예요. 네. 어. 밑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너무 네. 심한가요 원피스? 원피스. 와 진짜 이거 섹시하다 못해 이거. 저와 이거 볼까? 진짜 이거? 저는 블랙이거든요. 네. 한번 하나 입고 와 아, 볼까요? 좋아요. 요망걸스 나중에 만나요. 눈 어. <웃음> 어디다 둬야 <가야> 돼 도대체? 짠 <웃음> 이렇게 이렇게. 짜고 어, 여기 여기 올라간 거 있어요. 키오스. Fight to 요망걸! 얘는 옆으로 와주세요. 우리 같이 보여줘요. 저는 블랙 요망. 짜잔. 이쁘다.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속에 나지만니 봤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웃음> 근데 이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 요망. <웃음> <웃음> 너무 요망해버려가지고. 저 너무 오늘 찐밥 한번보내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웃음> 약간 뭔가 그런 거 알지? 너자들끼리 이렇게. 아! 파티! 이런 느낌. 너무 예뻐요 근데. 약간 무슨 그런 느낌 알아요? 런데빌런 같은 느낌? 뭐예요 거기? 런데빌런 몰라요? 네 몰라요 코녀시대 런데빌런 모른다고요? 아유 벨런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그거. 알죠? 예쁘당 <웃음> 저 그러면 저는 지금 그거를 입을게요 그포카스 룩을 하나 입어보도록 할게요 가디건을 아 준비했습니다 와범선지 카드 너무 예쁘다 그치 낱말하게 그리고 어. 원피스가 사실 좀그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피스에 좀 즐겨요 이라케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의 호캉스룩. 저희 다도를. 네, 뭘까요? 어머니 <웃음> 얼마큼 넣을까요? 어, 근데 많이 넣으면 쓰지 않아요? 저 몰라요. 오. 불러주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와, 냄새 너무 좋아. 조금 물 있는 음에 이건 뭐지? 나 이거 처음 먹는데? 저거 넣는 응. 물은 어딜 이런 거 있어? 아니야? 어? 괜찮모르 이렇게 따라 내려보십니다네 맞아요 짠. <웃음> <웃음>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요? 따뜻해 근데 따뜻해요? 응. 음, 좋다 그리고 막 로코 뭐 아, 이런 거 뭐야? 뭐야? 하이틴아 아 진짜 아, 언제 봤어? 와 미친다니까요. 개그치하지 <웃음> 네? 욕하면서 봤는데. <웃음> 너무 <웃음> 유치해가지고. 지왜 <"쟤> 저래? <웃음> 너무 좋았는데. 아 나도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 저 이평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봤어요. 치신 거스 네. 왜 이렇게 슬퍼요 이평은? 아 진짜? 네. 아 둘의 <웃음> <나는> 행복을 비는. 남의 행복을 비는 이. 저희는 스파를 할 거예요. 물을 받아볼 건데요 <웃음> 3시간이나 걸린대요 지금 어, 어. <웃음> 오. 나중에 만나요 좋아요 <웃음> 와 물이 드디어 다 사들었어요 이거 진짜 얼마나 걸렸어? 자 들어가 볼게요 <웃음> 와. 와. 왜요? 한번더 <웃음> <웃음> <웃음> 얼마나 온거가 아니었어 뜨거워요? 장마 아닌데? 뜨거다요 <웃음> 우와 나도 소금 잘 먹죠? 소금 잘먹데 아, 나 밖에 소금 깼는 거 보여? 어, 괜아 좋아. 아 좋네. 아, 아, 아, 진짜 좋아. 와, 가 진짜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목소리가> 옛날에는 소파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야. 진짜요? 어, 근데 와, 이왜 피부가 숨긴다는 거부가잘 생각해. 눌러줄까요? 네, 좋아요. 항상 오늘 탈이맞춰왔거요 있어요? 나? 뭐? 어. 우와! <웃음> 나도, 나도, 나도. 뜯는 <웃음> 척!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숨을 <웃음> 헉! <웃음> 해가지고, 약간 내가 물고기 모거된 것처럼, <웃음>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 <웃음> <웃음> <웃음> 저희는 씻고 나와서 밥을 시켰어요. 삼겹살이랑 마라탕을 먹을 건데 음. 지금 삼겹살밖에 안 왔습니다. 아 하나 는 밥이고 하나 저거야? 아 이게 밥인가 봐. 음. 나 사실 마라탕 네. 먹어본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 마라탕요? 어, 시작해본래 마라탕 입문? 응. <웃음> 입문 초기. 진짜 지금 오늘이 한세 번째로 먹는 느낌이야. 보여. 진수 스 성찬. 장난 아니었어. 우와, 장난 우와, 아니다. 마라탕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어떡해 마라탕은 콧구 먹으면 안 되고요, 응. 안먹어야 돼요. 진짜? 네. <웃음> 사례들어요 너무 매워서. 아안 까죠? 좀 봐, 좀 아, 아, 까요. <웃음> 요즘 쏘루 병이 잘안 까요. 아, <웃음> 언니, 맥주쯤쏘를잘 타요? 내가 탈게. <웃음> 아 나도 사실 엄청 네. 잘 타진 않거든? 이게 잔이 음. 워낙 커가지고 좀 럭셔리한걸? 야 샴페인 같아요 응 어. <웃음> 진짜 너무 좋은 게그 텐션 있잖아 진짜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언니가 잘못 따라가고 있어 <웃음>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감동이다 준비성 미쳤다 진 대박인데? 약간 로망 로망이야? 네. 지금까지 남자친구 몇명 할지 봤어? 몇 살부터 더 줘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 셀수 없어요 언니 아, 그거왜 이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주학군데부터 <웃음> 아, 언니 진짜 셀수 없어 아, 진짜? 네 언니가 같이 살겠어? 네 지금 언니 순수하다고놀리는가 <웃음> <웃음> 와, 개빡개졌어 안녕 <웃음> 술다 마시고 이제 잘 거예요 됐어 그냥 그냥 키우고 자자 괜찮아? 너 그냥 이거 키우고 자도 돼? 저는 항상 종료 키우고 자아요아 <웃음> 진짜? 나도야 나도, 나도 무조건 키우고 자서 괜찮긴 해 아, <웃음> 안녕 <웃음> 잘자 <웃음> 집갈 준비 다 마쳤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키가 개도록거든 <웃음> 30분이나 남았어요. 3 0 남았어요. 아, 남았어요? 아 완전 완전, 천천히 해도 돼. 네. 아, 아, 재밌게 네. 놀았어요. 안녕. 인사 좀해주요 안녕. 안녕. 안녕. 요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요 안녕 여러분! 저는 호캉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번에 오체인지 영상 같이 촬영했던 유나님이랑 요번에 호캉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우 너무 진짜 재밌는 시간 보내봤어요. 이제 저번에 촬영 같이 할 때는 사실 촬영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호캉스 같이 가가지고 맛집도 가고 스파도 <웃음> 하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진짜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호캉스를 가면서 가져갔던 요 메이브 캐리어를 요번에 유나님이랑 같이 바톤터치 형식으로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큼하고 귀여운 코랄 오렌지 색깔이랑 그리고 좀 세련된 느낌의 그리너리 네이비 색깔 이렇게두 종류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인치, 24인치 이렇게두 가지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35%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이 20인치는 정가 19만원이었는데 이제 12만 3 5 0 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큰 정가 22만원에 24인치 캐리어는 14만 3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이브 캐리어를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거 가지고 갔다 오면서 진짜 장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꼭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우선 여기 겉에를 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는 뭐 항공 우주라든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인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을 만져보면 좀 약간 표면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게 흠집이 갔을 때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점이 진짜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거운 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할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정말 좋은 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또 달려있어요 여기 위쪽이랑 이 손잡이는 뭐냐면 이제 트렁크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들수 있게 수월하게 들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또 센스있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또꼭 소개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캐리어의 바퀴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겉에 보시면은 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길에 끌고 다녔을 때 소음이 굉장히 저어가지고 그 점도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끌고 다닐 때 방향 회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볍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제 TSA 락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 덮개가 열리면서 지퍼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이제 기존에 뭔가 외부로 드러나 있는 그런 락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굉장히 딱 봤을 때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이어가지고 그 정도 진짜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퍼가 여기가 이제 자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착착 <웃음> 지퍼를 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퍼에 걸려가지고 뭔가 캐리어 안에 있는 옷이 뭐 찢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걸 열어서 내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내부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 메이브 캐리어의 뭔가 포인트는 사실 이 심플한 외관도 있지만 안쪽에 들어있는 이 핸디 파우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끝부분에 고리가 달려있어가지고 행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어 파우치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 보시면은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뭐 이제 화장품 넣어가지고 또 간이 파우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뭐 세면 도구라든지 아니면 클렌징 티슈 놓고서 이 거리 갔다가 뭐 수건 거리 걸어가지고 아예 욕실에다 놓고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좋은 파우치인 것 같아요. 게다가 향균 처리 기능이 있는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캐리어 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브 캐리어의 뭔가 특징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이제 공부 진행 날짜는 유나님이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10월 14일 오늘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은 특징들도 많고 굉장히 이번에 할인율도 높기 때문에 캐리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메이브 캐리어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메이브 캐리어와 함께하는 호캉스 브이로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